원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좀 있으면요 빼빼로 들려서 엄마가 빼빼로 공장 만들어졌어요 옆은 또 비슷하게 여기 빼빼로 공장이라고 써있고 뒤에는 맛있어 보이는 빼빼로들이 잔뜩 있는 건데요 전혀 너무 빨리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러면발 갈게요. Let's go! 어, 맛있는 냄새가 난다. 가족이 다고 앉았나 봐. 역시 난계구톡톡 톡, 톡. 여기를 열 보자. 어, 소세지다. 여기다가 톡톡 톡 두면은. 이제 누나한테 보니까 이제 나처리야 이제 토핑을, 음, 하지이 귀여운 걸할 거야. 오호 이히히히. 야가들, 여기도, 여기다가, 톡! 하면은, 오, 귀여워. 보내기 <웃음> 빼빼로를 포장지에다가, 톡. 파랑색으로, 톡. 하면은, 어때? 멋지지? 이거는, 탭, 빼드. 우리의 친구 멍생랑 토토+ 토토 가라 멍실도 나도 가 나는 민트 초코가 싫지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민트 초코도 만들어 보자고 이번엔 무지개야. 어? 뭐야? 이번엔 두 개가 같이 오는데 초코! 나도 민트초코가 싫지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하자고 얘는 무지개 색깔이니까 너도 무지개 색깔 넣야요 빨리 포장지! 여기다가 넣어 놓고 이번엔 긴 거! 자! 무지개야 너도 들어가렴 아 여기 아무것도 없지 얘는 빨간색의 중심으로이번에 세계를 많이 보자 2차 넣어볼까 영영이는 딸! 왠지 양양이 나에게 좋아할 것 같단 말이지. 너는 바나나 해주니까 바나나 초코. 음, 너는 초코초코 초코. 오호호호. 보내자, 다 같이. 어, 이번에 세개 나는 이 별모양으로 초코맛도 나게 맛있게 만들어줄 거야. 너는. 무지개 맛을 더해, 엄청난 바나나 맛을 만들어줄게. 끝. 음, 너는 특별 마지막이니까, 내가 두 개씩 넣어줄게. 후후후후. 얍. 얍! 얍! 이히, 완성이다. 이제 포장하자. 음, 먹고 싶당. 또얍 이제 마지막이야. 2번 2번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으니까 받는 사람도 좋겠지? 이제 토끼가 한 개도 없어. 나도 이제 리본도 없고 포장지도 없는데. 재료 구해서 내도 공장을 열자. 그래. 수고했어, 누나. 수고했어, 너도. 가자.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